입이나 심심하니까 오징어 맛을 뜯을까요? 아 고소한 냄새 맥주 한잔 할까? <웃음> 오징어가 맥주랑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술을 안 좋아하는데 30살 넘어서 오징어랑 맥주를 딱 같이 먹었는데 어? 이래서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맥주 뭐 마셔요? 저는 나름 술을못 먹지만 냉탕 같은 맥주 안 좋아해요 나는 약간 독일식 좀 진한 맥주 좋아하거든요 대돈님 맥주 하나 갖고 와봐야지 아 이거 너무 큰데? 너무 큰데? 맥주가? 제가 약간 자취할 때 로망이 있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딱 하고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나와서 시원한 맥주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촤 하면서 한 모금 마시면서 탁! 쇼파에 앉아가지고 TV 영화 탁! 보고 이게 저의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적이 없어 술을 안 마시니까 그렇다면 맥주 한 모금 마시고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맥주 맛이 난네 모금을 마시더라고. 맥주 맛이 날때 오징어를 씹어. 음 자, 그럼 이제 두 모금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이 맛이지. 어른의 맛. 오늘 과음했네. 여섯 모금이나 마시다니 늘었어, 늘었어. 오늘은 술이 안 취하는 기분이야. 열무국이나 마셨어. 오늘 술이 안 취하네. 응. 술이 안 취하는 기분이면 취하신 거 아닌가요? 음, 정신이 아주 똑바릅니다. 채팅도 <목소리> 잘 읽잖아요. 발음도 좋죠. 저는 술 취하면 그냥 자요. 이렇게 있다가 혼자지만 깔깔깔깔 계속 웃다가 어느 순간 쓰러져서 자. 필름 끊겨본 적 있죠? 두번 있는데 한 번은 술 마셨을 때고 한 번은 바카스 먹고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겼어요. 바카스도 사람이 취해.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할 땐 바카스 안 먹어요. 취하거든요? 안 피곤할 때먹어 어빠가맛술로 <웃음> 먹어 민트초코님 술 먹고 왔는데 힘드네요 속이 울렁울렁 그러는데 저는 민트초코님 보니까 너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졌어 심지어 사진도 베스킬라빈스 민트초코 사진이야 제가 민초를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민트초코는 별로 안 좋아해요 베라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거야요 베라 꽤 맛있더라고 베라 먹고 싶다 그럼 제가 먹어주죠 대신 아몬드폰 얼마에 언니? 글쌤 언니 가격 안봐 언니 서울에 일곱살 먹고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꼬박꼬박 확인했더니 플래스 하는 거지? 아 너무 행복한 하루다 별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이런게 바로 일상 행복 아니겠어요? 크림이 엄청 달달해서 이거 먹다가 맥주 마시니까 맥주가 엄청 씁쓸한 맛이야요술 마시고 아이스크림 또는 초코우이는 국물 어쩐지 맥주를 마시니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약간 술도 깨고 얼굴도 빨개지고 한게좀 좋아지고 술다겠다 진짜 아이스크림이 숙취에서의 도움이 왕망되네요 바로 술이 완전 깨는데? 이렇게 또 2차전을 할수 있는 거지 오늘 한 캔을 마실 수도 있겠다 먹을까? 우리 집에 떡볶이 있는데 안또 너무 식탐이 나를 지배한다 떡볶이가 왔습니다 국물이 거의 없죠 떡볶이 음, 맛있어 맛있어 오늘도 알차구만 어, 맛있네. 음, 약간 애매하게 많아서 먹고 남겨야지 하고 담았는데 안 남을 것 같아. 아, 떡볶이에도 맥주 안 먹으면... 음... 안 시원하니까 너무 맛이 없어요. 너무 담가 있어 홍연 냉장고에 좀 넣다가 이제 시원해졌을까요? 시원해지진 않은데 no. 맛없어. 오늘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맥주 맛이었다. 근데 오늘 대단한 성과였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술이 안 취해. 오늘 거의 반 캔이나 마셨는가? 마지막은 숯소죠. 이제 그래? 떡볶이 그만 먹어야지. 언니 아까 저녁 안 드신다고. 저녁은 안 먹었어요. 간식.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간식을 꽤 많이 먹었구나. <웃음> 제가 눈쪽 보다가 아가 밤을 먹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아가 밤을 두 봉지를 먹었는데 이거를 먹고 나서 입맛이 좋은 음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를 먹기 시작했는데 오징어를 먹으니까 맥주가 땡기는 거예요 근데 맥주를 먹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한통을다 먹었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해서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었지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마지막 오징어예요 이렇게 무한반복이 되나봐 원점은 오징어로 다시 돌아왔다 끝났다 이제 오프닝도 엔딩도